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포항시청 부근에 있는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 매매할 건물 1층입니다. 외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현관입니다. 계단과 승강기입니다. 2층에는 65평이며 사무실이 조그만한 게 4개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3층 면적은 65평이며 현재는 공실이지만 전에는 중국어 학원이 있었습니다. 내부 수리를 좀 하시고 쇠를 놓으시면 임대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4층 사무실입니다. 현재는 공실이며 전체 면적은 65평이며 현재 촬영하고 있는 것은 반입니다. 4층의 나머지 반입니다. 4층 화장실입니다. 5층 화장실입니다. 5층 전체 면적은 27평입니다. 5층은 여러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공실이며 내부 수리를 조금 하셔서 사무실로 임대를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5층 옥상입니다. 방수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실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5층 지붕입니다. 방수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5층 기계실입니다. 물탱크입니다엘리베이터실입니다 여기가 포항시청입니다. 포항시청 앞대로고 이 방향은 아 시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효자동 경주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포항시청 이렇게 오면 이동가는 길입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 건물입니다. 지나가는 노드뷰입니다. 1층에는 농협이 그대로 있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이고 3층에는 중국어 학원이 있다가 지금은 나간 상태입니다. 4층에는 사무실입니다. 5층에는 창고로 허가 내 있습니다. 앞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5층에 있습니다. 5층은 27평이 뒤쪽에 보입니다. 주차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포항시청 부근 대륙은 5층 상가 매매입니다. 주소는 포항시 남구대잠동, 지목은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왕복 4차선에 접혀져 있습니다. 승강기는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74제곱미터 113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5층 전체 면적은 992제곱미터 300평입니다. 1층에는 농협이 입점해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이 입점해 있습니다. 3층, 4층, 5층은 지금 현재 사무실로 공실입니다. 현 보증은 6억 3 5 0 0만 원입니다. 농협이 5억 8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 조금 받고 있습니다. 월세는 234만 원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매 금액은 17억 원입니다. 보증금을 뺀 인수 가격은 10억 6 5 0 0만 원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복부동산으로 010-2487-0015로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